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영상인 공속버그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패스트핑 관련해서 두 가지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, 하나는 직접 레지스트리를 설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PC버전에서의 공속이 느린 현상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핑이 빨라야 한다고 했는데 첫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글링 하다가 직접 레지스트리 변경하는 작업이 뭔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페스타피 1.3 버전입니다 그윗 버전은 광고가 붙거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때문에 안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해당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구글링 등 찾으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다운링크를 더보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 ON 프 기능으로 원할 때마다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게임 켜시기 전에 온 상태로 해두신 후에 v 포를 실행하시면 바로 패스트핑 상태가 적용되어 있게 됩니다 안쓸 때는 오프로 통해 꺼두시면 되고요 왔으면 <목소리도> 되죠. 편한 대신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사용 후에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자체에 엄청 피해주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최근 바이러스 검출에 걸렸었네요 게임할 때마다 켜야하는 귀찮음 도 있고 해서 직접 레지스트리를 한번 변경해보자 또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, 처음에 윈도우와 R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눌려줍니다 윈도우 R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실행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열기에 R E G E D I T 이 명령어를 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뜹니다 처음에는 요렇게 떠있구요 우리가 찾아 드려야 할 곳은 여기 H키 옆에 붙어있는 것 중에 로컬 들어가시고 시스템 그 밑에 있는 컨트롤셋 그 안에 서비스로 들어가줍니다 자이 서비스 안에서 저희가 찾아야 할 것은 TCPIP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TCPIP 아 저가 아까 설정을 해서 이미 경로가 다 들어가져 있네요 여기 안에서 이 파라미터 들어간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컴퓨터마다 설, 여기 폴더 이름이 다다를거예요 컴퓨터마다 이 폴더 이름이 다 다른데 이중에서 이렇게 IP가 적혀있는 자신의 IP가 적혀있는 폴더로 들어가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줄거냐면은 이 폴더에서 만들어줄거예요 새로운거를 자 새로 만들기 우클릭 누르면 나와요 우클릭 누르면 새로 만들기 여기서 키워드로 6 4비트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새로 만들기 할때이 이름을 써주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꼭 해줘야 돼요 자 더보기란에 이 명령어 이름을 다 넣어놨거든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대소문자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대소문자 구분을 꼭 해주시고 이거 한 개와 또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b c p d o d e l a y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두개 중에서 이두개에 더블 클릭 하면은 이렇게 설정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을 1로 누르면서 이거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또1 눌려서 활성화 켜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편집기 설정은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?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재부팅을 하고 다시 V4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부팅 했고요 한번 게임 속에 들어가 봐서 설정값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이 레지스트리는 그냥 컴퓨터가 재부팅하면 은 자동으로 저장돼 있는 거니까 따로 저장버튼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걸 지우고 싶으시면은 다시 아까 그 폴더로 들어가셔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또 컴퓨터 재부팅하시면은 삭제된 상태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한번 자동사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저리 적용전이랑 확실하게 음,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 나네요 데뷔체어로 속도를 한번 볼까요? 어, 확실하게 공속이 성장공속보면 나오죠? 얼마나 빨라졌는지 구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위로 스페이스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아, 일단 데뷔 체우스 모드에서는 딱히 공속 효과를 모르겠고요자 지금 풀렸으니까 이 상태로 평차만 누르고 있거든요? 자 이게 그냥 평차 속도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W 앞으로 키와 상사키를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죠? 저 원래 공속대로 지금 적용이 되있는거예요 이러면 지금 핑 설정이 장갑하게 된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을 그 껐다 키는거 그런 귀찮음 없이 항상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더이상 어, 설정 건들게 없습니다 천천히 해주면은 킹 어, 딜레이가 없어진거기 때문에 다른 게임하실때도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을겁니다 아 그리고 3월 16일 오늘의 월요일 쿠폰은 여기 있습니다 d 데이 가지마 일요일 가지마 라는 뜻의 쿠폰번호가 있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